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병, 정, 임쾌 경금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들어갑니다.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 간목에 병화가 있는 사람, 정화가 있는 사람, 임수가 있는 사람, 개수가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가 경금 하나를 좀 봐자, 이되겠죠 경금.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나머지 오행상 목입니다. 경과 정은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죠? 화. 화. 얘는 수에 해당이 되겠죠. 나무에게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무에게서 빛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나무에게 수분, 물 공급이 있어야죠. 이런 경우 감목은 성장하는 데 좋죠. 성장하는 데 절대 필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햇빛과 수분 공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야 되면 사주에서 목이, 목이? 화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사주에 화가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죠. 나무,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간목을.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 빛이 없다. 그러면 나무에게 빛이 없다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꽃을 피워야, 나무에서는 꽃을 피워야 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경금이 나온다는 거죠. 경금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꽃이 안 피면 은 열매가 튼실하지도 않거니와 단맛을 내거나 상품가어치계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없으면, 은 빛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음지나무에 해당된다 음지나무. 그래서 화가 만약에 없다면 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좀 뭔가 한 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반대로 물공급이 없으면 어떠냐 나무에게 물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물이 없다면 어떠냐 성장하는 데 어렵겠죠. 물공급을 하고 자라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 감목이 크게 크게 자라질 못한다고 물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무로서의 근본적인 뿌리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구력이 떨어지겠죠. 끈기가 없겠지. 왜? 나무는 물의 공급을 받고 거기서 가져야 하는데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나무는 공중에 떠있는 나무죠. 나무처럼 자기의 역량과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무에게 빛과 물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한쪽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보자. 뭐냐? 만약에 이런 경우 화가 많은 경우는 어떠냐? 많은 경우 화가 일방적으로 많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나무에게 있어서 너무 뜨겁고 너무 조열하면 나무는 탑니다. 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고하냐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니다병 자체, 병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간목에서 일방적으로 화기가 많이 있으면 그때는 뭐냐 질병을 얻게 된다. 이걸 얘기죠. 그때 주의할 것이 뭐냐 이 정화라는 걸이야기니다 얘가 바로 살상이기 때문에 태우기 때문에 녹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대운에서 정화 정이 도를 때. 특히 힘이 있는, 정미, 이렇게 힘이 있는 경우, 정사 이렇게 통근에서 들어올 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올 때, 태원이때는올 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 그러니까 마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게 좋은데 넘치니까, 어느 한쪽이 넘치니까 그것또한 문제구나. 그래서, 화가 많으면, 반드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말죠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물도, 물도 이것도 만약에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이 많으면, 나무에게서 임수가 많다, 그러면 이걸 뭐라냐? 임수가 많이 두르면 이걸 두목이라고 합니다, 두목. 뜰붓자 나무가 물에 떠있단 걸이야기주죠 물에 떠있으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수가 많은 건 어떠냐? 갑목의 개수가 많은 얘도 부목이고 얘도 부목입니다. 얘도 부목이에요. 이게 썩을 붓자입니다. 썩는 나무, 썩을 부. 썩는 나무, 부목. 얘도 부목, 얘는 떠 있는 거, 물에 떠 있는 나무, 얘는 썩은 거, 썩은 거. 개수는 비죠. 비가 계속 내리면 통나무 썩게 되겠죠. 썩으면. 자기의 형체, 자기의 능력발이 속,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많이 있으면 뭐냐, 감목도 결국 뭐냐, 부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병과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넘치면은, 넘치면은 결국은 병을 얻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냐 결국 뭔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게 되면 다른 쪽은 문제가 터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항상 중용을 지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게 중용을 중용을 지켜라 이것이 가장 좋더라 명제는 그래서 조후 균형이 이루어질 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넘치는. 넘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주를 볼때 넘치냐, 부족하냐,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이 감목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주야겠죠이 사주를 봐서 잘 균형이 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넘치느냐, 어떤 상태인냐 특히 넘칠 때는 주의하자의 기분겠죠 자,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 사오미에 태어났다, 신유속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해자축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다. 감목인데 분명히 태어난 계절이 있을 거라는 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런데 이때 감목이 봄에 태어났다면 뭘 좋아하느냐. 감목은 남은 봄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생목 성장이란 거죠. 성장이니까 반드시 병화가 밑으로 내려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병화. 정화가 내려와 준다.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수. 임수는 반기지 않는다. 개수를 반긴다. 봄빛 내리고 태양빛이 들어면 나무는 얼마나 좋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죠단 이때는 정화는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정화는 싫어해. 왜? 정화는 태우니까. 상처를 내니까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감목이 만약에 사오에 태어났다. 여름철에 태어났다. 그럼 여름이면 덥죠. 뜨겁죠. 당연히 수분 공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임과 개를 좋아합니다. 이때는 임과 개 이때 감목은 뭐냐면 물줘 이렇게 해줘나물 줘. 물 달라고 해야죠. 그때는 줘야 합니다. 물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 그런데 물안 주고 물줘물줘 물줘 하는데 애라고 열을 불먹으라 이렇게 나올 때 화기를 줄때 이 화가 줄 때는 이때는 취약이 됩니다. 취약. 이때는 뭐냐? 너타 죽어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탄다는 건 뭡니까?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가을철은 뭐냐? 감옥이 가을철이 되었다면 가을철은 추수식이겠죠. 당연히 빛이 중요합니다. 병화 중요하죠. 그렇죠. 정화도 중요합니다. 이거죠. 심원에는 병화가 중요하고 유화, 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화가 더 좋다는 게겠죠 왜? 이때는 막 익혀야 하니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과실을 익혀줘야 하니까, 남미. 그래서 이때는 적당한 열이 병화, 정화가 좋겠죠. 또한 뭐냐, 개수도 이때는 좀 반깁니다. 약간 그런데 조금 소량 같은, 조그만 물, 소변 같은 물만 들어와도 조금 괜찮다. 좀더 윤활류 역할을 해줬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뭐냐? 당근이 죠 평화, 정화가 당근이라는 당근 걸 얘기합니다. 정말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임과 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얻어내는 것이 뭐냐? 감목이란 놈은 감목을 갖고 태어난 놈은 봄에도 화기를 좋아하고 가을철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더라. 사계절 두에 화를 좋아한다 이놈이. 화를 좋아하는데 똑같은 건데 수는 뭐냐. 수는 여름철만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봄 조금 좋아하지. 보편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간목이란 놈은 화를 먼저 몽땅 좋아하더라. 나무는 무선 무선. 햇빛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먼저 원하더라 지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특성이 있더라 는 간목은요 먼저 쭉쭉 햇빛 보고 가겠다는 걸이야기주겠죠 비율로 보고 한 여름철만 물의 기운을 좀요구하지 나머지는 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간목은 햇빛을 좋아한다 햇빛은 뭐냐? 빛이다. 빛은 뭐냐?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감목은 칭찬과 격려를 좋아한다. 이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라. 물 공급은 뭔가 공급해주는 거다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보다 오히려 칭찬을 더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얘도 주면서 칭찬해주면 금상첨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 칭찬부터 때려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내가 그 맛있는 거못 사준다. 무 사주지만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겠다 이게 보겠죠 칭찬하면 춤추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열매도 맺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은 화가 우선권이다. 그래서 장명할 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장명에서는 화가 우선이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걸 찾아내서 이제 이게 양념이잖아요. 이 양념 그 양념을 갖고 이제 버무려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삼원오인입니다삼원오 장명의 저는 꽃이 3원행인가요 정말 연구해 보니까 여기 에다 걸려 들어요. 깊게 이걸 3원행을 보니까 정말 이름에서 그래서 이름을 잘지라는 것이 이거 찾아서 3원행을잘 입혀주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이 감목은 근본적으로 화기를 좋아하니까 여름철 때 이거는 보편적으로 좋아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개운법에도 좋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목을 갖고 태어난데 얘들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좋은데 한쪽으로 쏠리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감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제가 지금 설명했으나 보편적으로 화기를 좋아한다. 나무는 빛을 쫓아가려고 한다. 빛을 쫓아가서 자기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싹을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때 적당한 수분 공급해주면 좋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 넘치니까 문제가 있더라그죠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죠, 정화. 정화. 이놈은 잘도 쓸지만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때딱 나타난 거예요, 경금입 감목은 성장하죠. 얘가 없을 때는 성장만 하죠. 지 마음대로 쭉쭉 자랍니다. 물고급 맞고 지 멋대로 컸으니까. 그럴 때이 얘가 가서 톱질과 납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 해줘야 얘가 제대로 자라니까. 제목으로써쓸수 있는데 얘를 가지치기 아주 이것은 나무로서의 그런 상품 값어치가 떨어진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간목에 있어서 절정은 뭐냐? 경금의 유무다. 이 경금에 의해서 간목의 쓰임이 크게 받냐 안 받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가 없는 상태에서 고만고만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금은 우리가 흔한 말로 좀 크게 이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느냐 안되냐를유체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금은 반드시 하나를 데려온다. 그게 누구냐? 정화다. 이걸 정화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드시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정화 없이 들어오면 얘가 그냥 막휘젓고 때리고 그런다는 거죠. 쪼개고 독질하고 독기질하고 그런데 이 독질을 한데이 날카로운 정화를 갖고 얘를 재련해 주지 않으면 뭐냐 그냥 무딘 톱끼 갖고 나무를 잘라니 나무에서의 어떤 상분 가부지가 떨어지겠죠. 막 그냥 무딘 톱질로 하니까. 그래서 얘가 반드시 날카롭게 칼을 가려줘야 얘가 참을 이감목을잘 다듬어서 쓸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경금은 감목에서정화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뭐냐 감목에는진신이라는합니다진신 진심. 진심이라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다. 정말 좋아하는 거다. 얘가 있을 때 정말 큰 틀이냐 안 틀냐 이 이것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재미대로 자기 인생 내가 내 중심대로 산다 이걸 이야기지고 경금이 있어야 그래도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겸손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합도 한데 이것이 없으면 성공해도 내 중심대로 니들 따라라 내 중심대로 갔다왜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근데 통제를 받아야 제대로 좋은 인품으로서또 좋은 향기를 피울 수가 있다 이이야기입 감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